고양이나 강아지 등 반려동물에게 안 좋은 식물은 생각보다 많이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향지는 물론이고 향수, 화장품, 주방용품, 목욕용품 심지어는 반려동물의 사료나 방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재료와 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허브같은 식물들 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에게는 안좋은 독성일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것들은 에센셜 오일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재료는 물론이고 프레그런스 오일일 경우는 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봅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독성의 근거로서는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것들로는 과일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사과, 복숭아, 살구, 자두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잎이나 줄기, 씨앗 등의시앗화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과 쇼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트러스 계 감귤류입니다 새콤하고 상큼한 향을 담당하는 것들로 많이 볼수 있는 계열이기도 하죠 귤, 오렌지, 레몬, 유자 라임, 자몽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부토나 설사,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정서적으로 우울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페놀류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고양이와 강아지에게는 독성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시나몬, 오레가노, 티트리 등이며 부토와 설사,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백합과입니다 백합목 하위계층에 속하는 과로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백합, 아이비, 나팔꽃, 마늘 등이며 구토나 혼수상태,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백합의 경우에는 강아지에게는 비독성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서 민트, 피오니, 버가못, 국화, 라벤더, 캐모마일, 데이지, 수선화, 마조람, 일랑일랑 등도 구토와 설사,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열하고 보니 생각보다 많은 식물들이 우리 댕댕이와 고양이에게 안 좋은 것들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온라인상 블로그 등에 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잘 걸러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출리는 사용해도 좋다고 하지만 실상은 꿀풀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류군으로서의 구분보다 식물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즈마리 같은 경우 꿀풀과에 속한다고 해서 어떤 블로그에서는 안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협회에 따르면 무독성이면서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에서는 가드닝 식물로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양이와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들에게도 좋은 식물, 허브 등 오일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세요.